바지선 승무원이 음주 후 사다리를 타고 선박으로 복귀 중 떨어져 익사하였다면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보험자가 이행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, 포항지원, 2019가단 10383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바지선 D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 전날부터 육상과 위 D선상 다시 육상을 번갈아 가며 음주하고서 근무지 겸 숙소인 위 선박으로 복귀하고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원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위 면책조항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읽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설명의 의무 불이행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. 면책조항이 포함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